예, 구체적 일정은 오늘 오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치원산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만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미 작년 3월에 권성동 의원이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때 주장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은 특수수사 범위의 대폭 축소, 수직적 검경 관계의 협력 관계로의 변화, 조소의 증거 능력에 있어서의 검경 차이 해소 등으로 지금 4 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나 선거법 통과 시때와 마찬가지로 통과 저지를 위해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1기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했던 법개정 없이 할수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권고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힘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출발로 해서 국민이 요구해 온 검찰 개혁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영당 역시 검찰 권력의 비호 세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경 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